안녕하세요. 뭐든지 원샷 해 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. 척 오늘은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음료수 모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양 옆에 음료수를 끼워 놓은 곳이 있어요 호스가 두 개가 있어서 음료수 안에 호스를 집어넣고 나머지 호스 하나로 빨아들이면 서로 믹스가 돼서 나온다고 하네요 정말 새로운 원샷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음료수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와 완전 쉬운데요? 그럼 뚜껑을 따고 자이 상태로 콜라와 밀키스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첫! t h a n you. 아, 아. 하와 정말 재밌는 원샷이었는데요. <웃음> 음 정말 재밌는 원샷이었어요. 예. 최소의 원샷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힘들었는데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음료수 모자도첫 번째 도전을 했는데요 점점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!